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 c 레이랍입니다 모험가님 지난주 이벤트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? 요즘 흑점형의 모험을 통해서 다양하고 좋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을지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겨울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11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겨울이라고 해도 어색할 것 하나 없는 날씨죠. 얼마 전 입동도 지났는데요. 모험가님이 이 추운 겨울에도 신나게 검은사랑모바일을 즐기실 수 있도록 겨울 출석부가 준비가 됐습니다.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매일 검은사랑모바일에 접속을 해주시고 보험에 도움이 되는 보상을 모두 모두 받아가세요. 네, 다음 이벤트 소식 보실까요? 네,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. 나르신란의 특별훈련 이벤트 기간은 11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. 고대 석판 소모 50만 개, 엘리언 및 하둠 토벌 완료 100회, 그리고 별자리 완료 50회. 나르실란이 가져온 이 임무들을 하나씩 완료하실 때마다 나르실란의 지원품 상자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. 나르실란의 지원품 상자에는 요 수련의 보물 상자 1개, 혼돈의 핵 10개, 그리고 혼돈 수련의 탑 입장권 1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또이중 수련의 탑 보물상자 안에는 요 주술의 근원 10개, 여신의 눈물 400개, 암흑주화 4,200개 등 다양한 보상이 가득 들어있으니까요. 필요하신 물품으로 잘 선택해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임무는 매주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.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? 네세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. 영광의 길 특별지원 이벤트 기간은 11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12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. 가문 내 다양한 클래스들과 함께 전투를 즐기면서 가문 전투력 상승에 도움되는 보상까지 받아볼 수 있는 이 영광의 길. 주변 적을 5만, 10만 그리고 20만을 제압하면 이 영광의 길 추가 입장권을 최대 9개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. 각 임무는 매주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? 네, 네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상점 기간은 11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블랙프라이데이가 한창이죠 검은상 모바일에도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상점이 열렸습니다 각종 재화를 사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좋은 가격에 획득할 수 있는데요. 궁금하신 분들 바로 달려가 볼까요? 다음 이벤트 보실까요? 네 다섯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. 흑정령의 제안 이벤트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던 흑정령의 모험 이벤트 모두 재미있게 이용하고 계신가요? 흑정령이 주사위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제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이미지 속 재료를 모아 흑정령이 준비한 보상과 맞바꾸는 이벤트입니다 흑정령의 주사위 1개와 고대의 석판 1,000개를 복불복 고대의 석판 상자 1개로 흑정령의 주사위 2개와 토벌추천서 1,000개를 복불복 토벌추천서 상자 1개로 또 마지막으로 흑정령의 주사위 3개와 혼돈의 결정 100개를 복불복 혼돈의 결정 주머니 1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1일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네, 이렇게 해서 11월 4주차 이벤트 소식 모두 모두 전해드렸습니다. 모험가님께서 검은사항 모바일을 즐기시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벤트 소식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